집 사는 거 브리핑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살 집은요. 저는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받은 집이긴 한데, 볼게요. 하우스 프라이스, 집값이 2만원. 근데 반값이에요. 첫 집이니까. 집을 3개를 살수 있죠. 첫 번째 집은 반값. 만원입니다. 네 토탈 2만원인데 50% 퍼스트 하우스 디스카운트 첫집 할인이라고 해서 만원입니다 프로퍼티 텍스 원래 1200원인데 941원이래요 왜냐 제가 여기서 영지 포인트 평판으로 몇 퍼센트야 이게 어쨌든 20몇 퍼센트를 해서 258원을 할인받는데요 음, 이거는 뭐 어쨌든 세금이란거 하우징 피처스 이 집의 특징 데코레이트 자 플레이스 퍼니처 앤 펫츠 가구와 애완동물로 을수 있대요 근데 애완동물은 어디 쓰는 걸까 제가 알아봤지만 애완동물에 대한 언급을 그렇게 자세하게 했던 유튜버는 없었어요 외국 유튜버 중에 어쨌든 아이템 여덟 여덟 마리의 펫 10개의 라이트 아마 라이트는 트로피를 말하는 건가 어쨌든 그 다음에 네개의 스토리지 체스트 아까 말했던 그 창고 걸어다니는 이제 여기에 마을에 1,400 넣고 제가 천을 천을 갖고 다닐 수 있는데 여기에 2,000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래블 프로맨니어 어디든지 To y o 당신의 집으로 약간 CF 같은데? 어디에서든지 당신의 집으로 뭐 이런 CF 2 hours cooldown. 2시간에 한 번씩. 아, 조명이에요. 감사합니다. 라이트는 그냥 그냥 말그대로 조명이었네요. 트로피 버프, 플레이스 트로피 댄유 기브 유 버프. 당신에게 버프를 주는 트로피를 설치하세요. 이 버프는 종류가 4 가지가 있대요. 뉴월드에. 그런데 이 트로피를 설치하면은 글로벌 버프라서 그 버프 효과를 어디에 있든지 받을 수가 있대요. 어쨌든 5섯개 슬롯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집을 살때 뭘 해야겠어요 일단 집을 둘러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 저처럼 집을 둘러보고도 어 잘못 들어간 분도 있, 있겠지만 어쨌든 안 보고 잘못 들어간 것보단 보고서 또 보기라도 해야겠죠 제가 사는 집은 약간 좀 둘러보고도 약간 미스한게 있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썰 풀기로 하고 프리뷰 디스 하우스 미리 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로 넘어왔어요 아집 내부가 이렇게 생겼네요 어? 따뜻하게 이런 좀 위로 볼수 있나? 어쨌든 이런 어 잠깐만 이거 약간 좀 이상하다? 여기 뚫려있나? 아니 잠깐만 여기 막혀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뚫려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부실공사인가? 그냥 부실공사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어쨌든 1층에 창문이 하나 여기 뭐 경관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근 네, 나가는 출구가 보이고 아니 저기 좀 이런 경치가 보일 뻔 했는데 이 기둥 뭐야 이 옆집 기둥 옆집 기둥 때문에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여기는 뭐 여기는 어 뒷골목 여기는 어 윈즈워드 정면 쪽이 보이네요 그 윈즈워드의 분수대 뭐 센터 여기는 어 창고의 뒷모습 네 뒷문도 있어요 뒷 뒷문이 어? 오마이갓 oh 오마이갓 oh 와 여러분 마당 있는 집이었어요 <웃음> 뒷문이 마당이 있습니다 뭐 애완동물 키우면 여기서 산책하면 되나봐요 여기 풀은 좀 뽑아야겠지만 풀은 좀 뽑아야겠지만 어, 관리 좀 하면 강아지 여기서 산책시키고 돌아다니면 된, 됩니다 마당 있는 집이네요 제가 지금 보러 온 집이 나쁘지 않은데요? 2층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어, 2층에도, 뭐야, 2층에도 있어. 잠깐만. 이거 구조가 좀 이상한데? 이 1층에 있던 쟤랑 같은 라인 아니야? 아니, 이 뚜껑이. <웃음> 이게 가능한가? 여기에요. 그럼 1층에서 불 피면 이것도 붙나? <웃음> 아, 어쨌든. 이것도 약간 살짝 부실공사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창문 볼게요. 2층 창문은 여기 마당이 아래가 보이고 어... 뒷집... 뭐 그렇게 잘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여기로 오면 어... 어! 저기 타운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이 보여요 실제로 저분들이 타운 프로젝트를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걸볼수 있고 이렇게 마을회관으로 가는 분들도 볼수 있고 여기는 어! 좀더 좋은 경치에서 마을센터볼수 있어요. 어? 저희 길드원 분이 아이디는 안보이지만 한 분이 계시네요. 그리고 제가 머라우더팩션인데 이 집은 머라우더팩션 NPC를 바라볼 수가 있네요. 약간 머라우더팩션인 사람들이 사기에 적당한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뭘까요? 음, 뭐 어, 나쁘지 않은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되있던데 솔직히 말하면 그 뭐랄까 좀 의자에 앉아서 약간 좀 이렇게 뭐 밖에 좀탁 트인 공간 보고 싶은데 음, 이건 좀 아쉽네요 자 여기쯤에서 하나 보여드릴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윈즈워드의 마을 구, 집 구조를 따왔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편의상 제가 동을 나눌게요. 1동, 2동, 3동, 4동이라고 할게요. 자, 1동에 4개 중에 제가 여기 사티어 집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집을 본 이유는요. 자, 일단 바로 앞에 창고가 있고요. 집에서 귀한데 쓰다보면 창고 있고 팩션 npc 있고 제작대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동선이 아주 기가 막혀요. 타운 프로젝트까지. 이게 나중에는 다른 마을의 여관을 저장할 수 있는데 여기 올 때마다 타운 프로젝트도 바로 타다닥 할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사티어 집들 중에 이런데 사티어 사티어 사티어 있지만 이 집만큼 지금 동선이 예쁜 곳이 없어요. 심지어 이 3동에는 창고와 제작대가 몇개 있지만 워라우더 팩션 npc가 있고요. 사티어 집이 없습니다. 여기 사티어 집 있지만 출구 그거 아시죠? 출구 앞에 있으면 사람들 왔다 갔다 발자국 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거. 그래가지고 이 집을 좀 피했습니다. 여기 사티어지만 너무 뒤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나가려면은 골목으로 나가야 되고 밤에 골목길로 들어가면은 좀 보아 그 뭐랄까? 어,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식해서 여긴 피했습니다. 여기 어, 뭐 차, 살짝 뒷골목이긴 하지만 여기도 가깝긴 하지만 음, 그래도 좀 이거보단 동선이 애매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1티어 집 맞지 않나요? 4티어면서도 제일 괜찮은 집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제생각엔 그래서 여기를 골랐고 1동, 2동, 3동, 4동 다 봐도 이건 것 같아요 후보2 후보2는 솔직히 못 정했어요 왜냐면 이 1티어가 너무 이 1, 1순위 후보 집이 너무 압도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왜냐면 4티어 집을 사야 되는데 봤을 때 여긴 아예 없고 이건 진짜 안 되고 이것도 안되고 그냥 경쟁상대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집 하나만 보고 고를 순 없으니까 나가볼게요 어, 나갈때도 그냥 못나가네 어 이렇게 마이서스 나가야돼 아까 기억나시나요? 여기 창문에서 보는데 이집 기둥이 저 좋은 경관에 가리고 있어가지고 살짝 신경쓰는데 이제 조망권을 좀 뺏겼거든요 이집에 일단 구경은 한번 가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구경은 한번 가볼게요. 도대체 이 집은 뭔가 아이 집은 티어가 조금 낮은 집이었죠.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살라고 한 집보다 티어가 하나 낮아요. 3티어입니다. 근데 한번 집 구조를 볼게요. 3티어 집 안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같이 봐보시죠. 네 지금 집 살라고 막막 브리핑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딱 맞춰서 오신거예요어아 조금 그런데 아니 티어가 차이가 하나밖에 안나요 그리고 골드도 5천원밖에 차이 안나요 돈도 근데 1층부터 좁다는거 느껴지시나요 뭔가 조금 아 잠깐만 창문도 없어 여기 1층은 여기 반지하 아니야? 잠깐만요 어 여기 반지하네 아 잠깐만 이거 좋은건가 어 여기가 입구인데요 반지하 입구에 어느정도 오히려 여기가 1층이라기보다는 반지하 느낌이 납니다 오, 약간 집 구조가 특이하네요 그리고 여기가 2층인가봐요 실제로는 2층인데 뭐 2층인데 1층같은 2층 뭐 그런 창문 보면은 아 조금 애매해 경치가 아 여기, 여기도 여기 조금 애매해 감옥같아 이, 나무 이 인테리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여기 사티어 집에서는 윈즈워드 센터가 보였는데 안보입니다 여기도 겨우겨우 보입니다 타운 프로젝트도 뭐 여기도 난로가 있네요 그리고 여긴 뭐야 아 발코니 잠깐만요 아어 잠깐만 여기 밑에도 그게 있나봐요 어 없는데 방금 뒷문 여기 마당문이 없는데 밑에 마당같은건 있는데 어떻게 된거지 이거 어 마당 있는척하는 집이네요 근데 여기서 이 옆집에 쓰레기 버릴 수 있나? 아무튼 <웃음> 뭐 아무튼 이런 구조네요. 아 필로티 구조라고요? 오. 자 3층 3층인지 2층인지 창문이 하나 있고 난로가 있고 어? 아 이건 괜찮다. 여기는 뭔가 좀 트여있다. 여기 부분 아 근데 또 나무가 가서 베어버릴까? <웃음> 아무튼 나무가 이렇게 있다는 거 여기도 아좀 애매해. 아, 이 집은 그냥 다 애매해. 뭔 느낌인지 아시죠? 살짝 좀다 애매하다는 거 느끼시나요? 마감은 더 고급지다. 어. 근데 저는 솔직히 집 구할 때 1순위가 넓은 거예요. 넓은 거.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도 조금만 더 넓은데 그런 데서 선호하거든요. 어쨌든 3티어 집잘 구경했습니다. 근데 보는 김에 1티어랑 2티어도 한번 보시죠. 자, 1티어, 2티어는 이 근처에 어디 있을까요? 지금 4티어 3티어 받고 바로 앞에 2티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1티어도 있어요 제가 한번 구경을 가보겠습니다 자,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 또 오셨네 반갑습니다 여기 2티어 집이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네집 사면은 세금 있습니다 일주일 한번씩 냅니다 좀 이따가 브리핑할 때 한번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집을 티어별로 보는 거고 제가 그런 정보도 다제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프리뷰해서 어? 잠깐만 이집 구경이 안돼 강아지가 지키고 있어서 그런가? 이거 그거 아니에요? 로트와일러? 사람 무는 개? <웃음> 아 잠깐만 내 캐리, 내가 개를 무서워하던가? 어 왔어요 걔가 없어져서 왔네요 이제 <웃음> 자 2티어 집입니다 2티어 방금 4티어 3티어 받고 2티어입니다 집 제일 싼게 5천골입니다 5천골 어 여기도 3층까지 있나 아 없다 약간 페이크 <웃음> 여기 가면 계단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창문 아, 이건 나쁘지 않네요 뭔가 3티어보단 창문은 좀 괜찮고 어? 와우 이건 조금 봤던 것 중에 이 각도만 보면 제일 베스트 2티어 집이지만 솔직히 집이 좀 좁아도 이런 걸 중요시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음, 이것도 뭐 나쁘지 않고 어, 여기 집이 그래도 뭔가 좀 트여있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가 봐요 확실히 좁다는 거 그리고 이거 그거잖아 여기에 벽만 치면 그 해리포터가 원래 처음에 살던 그방 아닌가요? 그 런던엔 집값이 비싸서 이런 데다 벽 치고 여기다가 월세 낸다는데 여기 누우면 약간 그런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계단 소리 들리는 그 작은 방뭐 그런 건가봐요 어쨌든 이티어 집도 구경 잘했습니다 집사면 뭐가 좋은지 빠른, 빠른 이동 그냥 하면 되는데 아 아주 좋은 버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을 빨리 사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늦게 사, 돈 모아서 사야 되는 사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 이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1티어 집 볼게요. 이게 1티어 집이에요. 어 근데 생각보다 잠깐만요. 4티어. 이게 3티어. 이게 2티어인데 1티어 집 작긴 한데 생각보다 예쁜데요. 1티어 집 생각보다 예쁜 것 같아요. 한번 구경해볼게요. 1티어는 2500원. 아유, 살뻔 했네. 1티어 집. 자, 끝났습니다. <웃음> 잘 봤습니다. 1티어 집, 방금 1티어 집이었습니다. 네. 1티어 집 끝났습니다. <웃음> 볼게 없어. 아, 굳이 안 들어가도 밖에서도 다 보이는 집이에요, 이거. 어? 4티어 집? 이건가요? 어, 이거 3티어고. 이게 사티어인가 보네. 아, 아, 외관의 특징도 있다. 아, 그러네요. 이 집마다 외관적 특징이 조금씩 다르네요. 볼까요, 이거? 구경은 해볼까요? 자, 지금 어디에 보고 있냐면요.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사티어가 2만원인데, 첫 집으로 사면 은 만원이라고 만 이게 할인된다고? 가 볼게요. 어, 뭐야? 잠깐만요. 끝이야? 아 뒷마당도 있긴 한데, 뒷마당은... 어, 뒷마당은 제일 넓어. 지금까지 중에 여기 조깅해도 되겠다. 아까 봤던 제가 1순위로 뽑고 있는 사티어 집 있죠? 1순위 후보, 거기보다 뒷마당은 확실히 넓어요. 근데 집이 1층이야. 그리고 창문에 볼게 없어요. 이게 조금 흠이네요. 아, 아쉽습니다. 살짝 아쉽죠? 아 잠깐만요 옆에 두, 옆에 이동해 있는 두번째 사티어집 갈라는데 여기 개가또 두마리야 얘는 또왜 모자리 이런걸 쓰고 있어? <웃음> 아 둘이 움직이는 것도 똑같아 아 어쨌든 귀엽다 구경 가볼게요 집 들어갑니다 여기도 사티어예요 음 자 1층 어아 이게 좀...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뒤에 마당도 있고요 사티어라 확실히 마당이 있어요 사티어는 사티어라 마당이 있고 여기 혹시 올라가는게 있나 어 없네요 이거 저 반대편에 있던 1동에 있는 3티어랑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사티어라고 아 이게 사티어라고? 음. 조금 아쉽네요 여기 사티어 치고. 그리고 그래,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툭 튀어 나온 거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보셨나요 툭 튀어 나온 거? 다시 보러 갈게요. 툭 튀어 나온 거 뭐야? 여기인데. 아 잠깐만. 여기 아무 것도 어, 어 뭐야. 아, 아 큰일 났다 집 부서졌다. 나갈게요. 아씨 아직 안 썼는데 집 나갈게요 빨리. 큰일 났다. 어쨌든 아 여기 뭐가 있는데 위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어 아무튼 들어 보러 갔는데 집이 좀 고장 나서 도망가겠습니다. 구조 자체가 층수가 하나인데 이런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무릎 다 나갈 것 같죠? <웃음> 일티어 집인 이유가 있네요. 프리뷰 디스 하우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아오이머 빌드 사이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집 얘기 중이라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1티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어예 거실이고요 어 잠깐만 발코니가 있다 여기 어 잠깐 1티어 집 아까보다 훨씬 낫다 다 집마다 장단, 장단점이 있네. 아까 1티어 집은 저, 이 안에 하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네, 하고 나갔는데. <웃음> 여기는, 어, 바, 솔직히 이거 나, 괜찮아요, 뷰. 사람들 뭐 하는지 여기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보면, 어, 길드원 분들이 좀 보이네요. 한 분, 두 분, 여기 세 분. 네, 뭐 하는지 다 감시가 가능합니다. 길드 사람들, 윈저워드에서뭐 하는지. 근데 네, 발코니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이게 1티어 집이라는게 솔직히 미니맵상 위치 봤을때 이게 4티어 집으로 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이정도 위치에 4티어의 발코니가 이정도다 이제 뭐 이런걸 좋아할수도 있고 반대편 산을 좋아할수도 있는데 저는 이정도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다른데서 4티어를 샀으면 여기 윈즈워드에다 1티어를 살 경우에 다른데 집을 3번 살수 있죠 집을 총 다른 저기 에버폴 같은 데나 아니면 어디다 사 티어 를 샀다. 그럼 전 여기 1 티어 이집 어, 충분히 고려할 만한 것 같아요.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어차피 뭐 여기는 사 티어 집용으로 사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집으로 사는 거면 그냥 와서 그냥 잠깐 쉬었다 가는 데니까 며칠 있을 것도 아니고. 어아 솔직히 다시 나오니까 이 계단 조금 압박이다. 보이셨죠 고함 지르는 거. 내려갈 때 아픕니다. 자. 여기가 3동에 있는 끝에 이티어집 맞네요 가격을 보니까 맞습니다 여기 가볼게요 어. 근데 1층은 3티어급인데 어? 이 정도면 아까 3티어급 집 아닌가요? 오, 어, 아까 3티어급 집 느낌이 나요 근데 왜이티어일까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 이 바로 앞에 사람들이 순간이동 하거든요 순간이동 할때 소리 나는 거 아시죠? 제 생각에는 그 소음이 좀 있어서 집이 크지만 집이 크지만 소음이 좀 있어서 이 2티어로 내려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음 이유가 좀 있네요 그리고 앞에 창고도 있어요 창고 들락날락하면 이제 또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2티어로 평가가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바로 옆에 3티어 집이 있는데요 3티어 집 가볼게요 잠깐만 설마 이거 입구가 여기도 위로 올라가야 되나? 벌써 힘든데? 어, 근데 여기 울타리도 있다. 어, 그리고 여기로 사람들 오는 것도 볼수 있나 보다. 울타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문은 좀 빨간색으로 데코 해놨고 어? 이게 이티어라고 근데 되게 넓어요. 저처럼 약간 좀 넓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 약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 어, 어, 어, 그게, 와, 이거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 이, 높이 있는 거는 여기가 처음인데? 근데 어쨌든, 와, 되게 넓은 데도 불구하고 삼티현인 이유. 일단, 뒤쪽에 창문도 별로 없고, 뭐볼 것도 없고, 들어오는 동선도 힘들고, 아, 이, 아무튼, 동선도 힘들고, 3티어인 이유가 있습니다 4티어급의 넓이를 갖고 있지만 3티어 자 그러면 여기 밑으로 가야 되네 여기는 2티어네요 2티어 2티어 좀 가볼게요 아니 집이 근데 진짜 다 특색이 있지 않아요 이게 저는 솔직히 4티어면 다 똑같이 생기고 내부도 다 똑같을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은 4티어도 위치가 다른 위치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내부가 달라요 구조도 다르고 다른 티어보다 뭐 낮은 티어보다 좁을 수도 있고 아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좁아? 어 이래서 이티어인가 아, 바로 나가겠습니다 볼게 없네요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가면 아 여기 출구 쪽 3티어 이거는 2티어네? 아 여기 2티어 집이구나. 근데 제, 제가 갖고 있는 맵으로는 어, 제가 띄어놓은 걸로는 여기가 3티어로 보이거든요. 제가 미니맵에서. 근데 2티어네요? 이게 제가 가져온 자료가 있던 사이트가 아무래도 예전 자료인가 싶은 싶습니다. 뭐 이제는 좀 많이 봤으니까 슬쩍슬쩍 그냥 눈으로만 봐도 다 보입니다.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눈썰미가 생겨서 자이 반대편도 가볼게요. 여기 사티어다. 여긴 또 사티어네. 어, 이게 집, 집이 집 제가 지금 띄워놓은 미니맵이랑 살짝 달라요. 구조가 조금 패치를 해서 바꿨나봐요. 가격을 보니까 역시 사티어답게 마당도 있고, 와 여기는 울타리가 그 돌, 돌담이 아니라 철망으로 되어 있네요. 약간 뒷골목에 있어가지고 치안을 신경을 썼나보다 자사티어집 역시 사티어 집의 특징 마당이 있다 그건 약간 공통적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철문 이거 뭐야 아, 아 철문이 아니네 이게 돌아갈 수 있네 어쨌든 여긴 또몇 티어일까 미니맵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냥 눈으로 보고 몇 티어인지 체크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근데 뭐 1티어 집 아, 이티어죠 아닌가? 지금 할인받은 가격 때문에 제가 좀 헷갈리네. 훅 들어왔더니 이티어, 이티어 할인해서 5천원. 네, 여기가 방금께 4티어였어요외건도좀 보고, 어, 이거 뭐야? 이런 색깔 색감의 집도 있네. 어, 여기는 할로윈이라서 그런지 호박도 해놨고, 여기 개도 있어요. 아, 이게 그건가 보다. 이 여기서... 제일 꾸미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볼수 있다고 했거든요. 제 생각엔 여기 꾸미기 1등이 이 사람인 것 같고 이 사람이 지금 이개 애완동물도 있고 호박 데코되어서 이 사람의 그집 데코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 꾸미기를 꾸미기를 자랑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혹시 정확한 정보가 더 있다면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래도 여기는 4티어가 아니라 뒷마당까지는 없지만 층수가 3개 발코니도 있지만 뭐 그게 렇 뷰가 좋진 않아요 세금 때문에 싼집 3곳 사는게 좋다던데요 아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사티어짜리 하나에 1티어짜리 두개 사는게 좋다는 분도 있고요 그거는 아마 어, 개인의 경험차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대로 돼있네요 마지막으로 여길 볼게요 사티어지 어, 뭐야. 뭐야? 잠깐만, 잘못 들어왔나? 이게 뭐죠? 그거 아시나요, 혹시? 제 친구가 터키 터미네이터인 거? <웃음> 터키는 전 용서하지 않습니다. <웃음> 바로 그냥. <웃음> 터키 터미네이터 앞에서 이렇게 등을 보이고 있어? 어쨌든, 바로 차단했고요 자, 사티어집 구경 끝났습니다. 아니, 이 집은 터키가 리젠드인 집인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나올게요. 자, 집을 언제 사는지, 언, 언제 사야 할지, 언제부터 살수 있는지, 집 사면 뭘할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 집을 살려면 일단 평판이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 이 평판. 어, 색깔이 안나온다 이 평판 제가 한 4-5일정도 평판작업을 했죠 이사티어 집을 첫집은 마이너스 50% 디스카운트가 있어요 연예인 DC 말고 그냥 모두에게 해주는 DC가 있습니다 이걸 사기 위해서 이 평판 30을 찍었어요 윈즈워드 살라고 윈즈워드 평판 30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오늘 딱 30을 찍어왔어요 제가 어제 그랬죠 오늘 제가 방송에서 집살수 있게 평판 좀 찍어 오겠습니다 평소에 방송에서 같이 했지만 네 그렇게 서 찍어왔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네자 집을 제가 다 봐줬습니다 자 그리고 돈도 있어야 돼요 근데 첫 집은 뭐? 50% DC.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얘기 다 들으, 들으시면 본인만의 기준이 생길 겁니다. 집마다 특색이 있어요. 제가 사티알 살란 이유는 귀양쿨이 2시간으로 가장 짧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구 수가 4개인데 이 가구가 뭘 의미하냐? 체스트, 가구, 집안에 상자를 놔서 어, 창고용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보여, 다, 보여드렸다시피 자... 사티어의 제일 높은 걸 놓으면 은 상자 하나가 525의 무게를 받아줍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근데 사티어는 4개를 깔수 있대요. 그럼 2 0 0 0이나더 저장할 수 있는 거이 마을에. 창고 용량이 제가 지금 한천몇천 삼백 이 정도 되는데 3천 삼백 정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만 제가 이제 영지 레벨이 올라가면은 어, 창고 늘리기를더 찍을 거니까 뭐 4천, 4천도 넘어가겠죠? 그럼 뭐가 좋냐? 그게 뭐 창고가 넓으면 뭐가 좋은데? 여기서 제작을 할 거잖아요, 제가. 보관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니까 다른 마을에 나눠서 저장할 그럴 그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제가 지금도 이 원재료로 두면은 무거워 가지고 자꾸 2차 재료, 3차 재료로 가공해 가지고 그 무게를 줄여두는데 그러면 1차 재료가 없어서 뭘못 만들 때가 있어요.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럼 무게가 늘어난다는 파격적인 파격적인 효과 자 그리고 트로피란게 있는데요. 이 트로피가 뭐냐면은 1개를 어쨌든 넣을 수 있는데 트로피란게네종류가 있습니다. 네종류의 트로피가 있는데 음, 사냥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버프 그리고 어, 채집에 도움이 되는 거뭐 제작에 도움이 되는 거 그리고 럭키. 아마 이렇게 4개였던 것 같아요. 어, 맞나요? 한번 볼게요. 아 이거 내가 직접 해봤으면 머릿속에 딱붙여있는데좀 준비해오니까 하나씩 헷갈리네? 어! 맞네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얘네가 줄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트로피 근데 이게 글로벌 버프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집을 돈을 많이 모아서 사티어로 이제 하려면 은 평판도 30이어야 되고요. 골드도 만원 있어야 되고요. 세금도 준비해야 되고요. 어... 준비할게 많죠. 제 기준으로는 어, 30한 5에서 37대쯤에 12,000원을 모았어요. 근데 평판은 솔직히 제가 막 하다보니까 평판은 이제 53렙인데 이제 30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까지... 뭐, 좀,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재수없으면, 운이 나쁘면, 50대 이걸 사는데, 이때까지 모으는 게 맞냐? 근데 이 트로피라는 존재를 알아버리니까, 약간 손해 같기도 해요. 왜냐? 여기서 그, 데미지를 버프를 주는 거. 뭐, 데미지 버프일 수도 있고, 몬스터 속성별로. 아니면, 럭키. 뭐, 럭키. 몬스터, 그, 레어 아이템 확률. 아니면, 제작 같은 거, 채집 같은 거 효과가 있는데, 귀환도 빨리 해어 무게도 늘려줘 그리고 트로피도 있어 이거를 1티어라도 빨리 사서 이 뭔가 레벨업 과정이나 뭔가 그런 컨텐츠를 조금 효율적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마을로 한 번이라도 더 빨리 오면 은 타운 프로젝트도 더 예쁘게 돌릴 수 있고 뭐 제작도 더 빨리 할수 있고 다른데 지역 갔다가 돌아올 때도 편하죠 그 초반에 아조스도 없으니까 근데 뭐 그거는 선택이 약간 뭐 개인의 편찬 것 같아요. 왜냐면 이 4티어에서 50% DC는 만만 만 원. 얘는 50% DC 하면 2,500원. 7,500원 차이기 이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버는 유저 입장에서는 이게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좀 충분히 준비되어 있거나 나는 상인을 할 거라서 돈을 충분히 모으면살수 있다. 자신 있으면 그냥 어디 어 1티어 집을 살 계획을 갖고 있는 곳에 가서 사면 됩니다. 먼저 그걸 첫집을 1 5레벨살수 있어요 첫집은 15레벨 이 15레벨 때 첫집을 사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집은 35레벨 세번째 집은 55레벨입니다 0 근데 잘 선택해야 돼요 이 50% DC 때문에 근데 뭐사티어 이게 정석적인 룰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아까 알아보다 보니까 이트로피라 존재를 알아버리니까 약간 전략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어차피 돈 그렇게 뭐안 아깝고, 자기 돈 많이 벌 자신 있으면, 레벨 올리고, 음, 평판 올리고, 나중에 그냥 큰 티어도 그냥 제대로 사버리면 되니까, 원금 주고. 돈 많으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기, 집을 사는 목적이 뭐냐, 귀한, 버프, 창고, 꾸미기, 뭐 꾸미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귀한 쿨을 이 귀한 쿨 있죠. 왜왜 아, 왜 이래? 이 귀한 쿨을 아조스를 이용해서 쿨감을 할수 있대요. 뭐 쿨이 2시간인데 1시간이 남았어. 아조스를 소모해서 이 귀한 쿨 없앨 수가 있대요. 그러면 아, 아, 아조스를 수급을 잘하면 귀한도 더 빨리빨리 하고 더 빨리빨리 뭔가 컨텐츠를 돌릴 수 있는 거죠. 시간적 효율이 생긴다는 거.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 돈의 가치를 두냐 아니면 다른 거에 가치를 두냐로 개인이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트로피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외국 유튜버들 제가 준비하면서 외국 유튜버들 영어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트로피를 만들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친하게 지내래요. <웃음> 이 트로피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가 봐요. 없으면 뭐 직접 만들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어, 뭐 저랑 트로피 친구하실 분 있으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웃음> 자, 그러면 이제 평판이 평판 있죠. 다 지워, 다 지우고. 이 평판이 제가 이 30을 찍었잖아요. 사티어 집을 사기 위해 제가 53 렙인데, 그럼 평판이 53 렙이 돼야 이 사티어 집을 살수 있냐? 어, 이렇게. 마을에 고성방가가 심하죠? 저녁에? 뭐..어쨌든 저는 솔직히 전략적으로 못해서 그래요 아왜 <웃음> 이렇게 시끄러워 마을이 <웃음> 혹시 들리세요 저 소리질르는거? 어쨌든 좀 무시하고 해볼게요 저는 이 윈즈워드를 어, 1에서 25레벨지역인데 윈즈워드를 그나마 주지역으로 잡고 했기 때문에 어 딴지역가서 레벨업하다보 오니까 평판이 한 23? 24였어요 근데 이 사티어집을 특정 지역에서 빨리 살거면은 그 지역에서 평판을 30 찍을 때까지 최대한 달려 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다안 찍고 딴데 가서 사냥하다 오면은 나중에 아돈 됐다 집 사야지 하는데 어, 나한테는 레벨이 낮은 사냥터인데 평판 작업을 계속 해야 돼그러면 몬스터가 좀 경험치가 적기 때문에 평판 작업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런걸 고려해서 약간 좀 평판을 첫집 살 지역의 평판을 자기의 그첫 티어 집에 따라서 선택을 미리 계획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 미리 계획하시지 않나요? 갑자기 저처럼 오늘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집 보고 갑자기 산 사람 없을 거예요 미리 다 1년 전, 2년 전에 준비하겠죠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다 느껴보니까 말씀드릴 수 있, 있을 게 생기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평판 올리기는 뭘로 하냐 뭐그 지역에 퀘스트, 뭐 타운 프로젝트 팩션 임무, 저는 팩션 임무 뺑뺑이를 했죠. 그리고 커럽티드, 커럽티드 뺑뺑이도 했습니다. 이두 개로 저는 올렸습니다. 그리고 몬스터 사냥, 근데 몬스터 사냥 말 드렸듯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벨이 낮으면 몬스터 사냥에서 주는 경험치가 낮아요. 그래서 그 레벨에 맞을 때 평판을 꽉 채워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이게 또좀핫 이슈죠. 아까도 질문을 주셨는데 재산세 어떻게 하실거냐 집 3개 하, 사면은 재산세가 감당이 안돼서 1티어로 3개 하는게 낫다더라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뭐 어쨌든 얼마정도부터 있어야 이 재산세가 감당이 될까 일단 재산세 개념은 제가 아는대로는 음, 첫주는 무료 첫주는 사고나면 무료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세금을 걷어요 근데 이 마을별로 이렇게 마을정보를 보면 제작대 리스트가 있고, 집세가 있습니다. 여기 집 모양 옆에 6%가 있죠. 여기 6%가 있죠. 세금이 6%입니다. 근데 6%가 다 6%가 아니에요. 왜냐? 제가 이걸 살라고 한번 해봐볼게요. 집은 이거 할인받는 거고, 밑에 세금. 6%니까, 원래 2만원이잖아요. 그래서 12,000원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 1200원이, 1200원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6%니까. 근데 제가 여기 영지 포인트를 찍을 때 집세 할인을 찍어서 20% 정도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평판을 올릴 때도 아무거나 찍는 게 아니에요 특히 경험치 올리는 거 그런 거 찍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건데 대부분 어 창고 그리고 집세 그 외에는 뭐 세금 관련된 것 집세를 포함한 이런 걸 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사티어를살 집을 정해주셨다면 창고 다음으로 세금이 이 집세가 우선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재산세를 못 내면 어떻게 되냐 아까 이, 이 트로피 중요하다고 했죠 트로피 못 씁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래을 이것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낼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던가 아니면은 집티어를 맞춰서 사던가 해야합니다 그리고 집을 살때 고려할 것 이건 뭐 같이 봤던건데 윈즈워드에서 몇 동에 있냐 이런거 규모, 취향 주로 이동할 곳의 거리 자 윈즈워드에 제가 사는 이유 중 하나 전체 맵을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뭐 센터급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제가 가죽 캐는 곳도 여기고 철광석 캐는 곳도 이런 데인데 그런 곳과 가까이 있어요 그런 자원을 수급하기 좋고 수급한 자원으로 이 좋은 동선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랩 던전인 암린도 있고 스타스톤도 있어서 저랩 유저들과 같이 뭔가를 하기도 좋습니다. 어차피 두 번째나 세 번째 집을 이고렙 사냥터에 고렙 사냥터 찍고 여관도 여기다 찍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윈즈워드나 에버폴 이둘 중에 본인 팩션의 지역에 다가 하시더라고요. 에버폴은 살짝 단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선 제작 때 동선이 게 은근히 입니다 이게 동선이 은근히 길어요 그래가지고 음 저는 여기가 조금 더 마음에 들고 여기 윈즈워드를 곧 저희 머라우다가 뺏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로 선택했습니다 네, 방금 말한게 제가 윈즈워드가 좀더 괜찮다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그러고도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못 들으신 게 있으면 다시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이유에서 저는 윈즈워드를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팩션이 다르거나 그러면은 에버폴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동선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큰 차이도 없고 에버폴도 어, 그 동선이 조금 차이 날 뿐이지 제일 그 노른자 알짜배기땅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집을 언제 살까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만 첫집은 빨리 살수록 레벨업이나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팩트예요 빨리 살수록 이런거 이런거 이런거 레벨업이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사냥하는 분들도 채집 제작하는 생활하는 분들도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이건 맞아요 팩트입니다 근데 첫집은 15레벨에 살수 있죠 근데 그때 뭐 골드가 있겠어요 평판이 뭐 그렇게 예쁘겠어요 그래서 1티어 집을 사도 되는 집은 그냥 돈이 진짜 걱정없는 분이면 샀다가 나중에 그냥 없애도 되고 뭐집 3개 꽉 차면 또 없애도 되고 뭐 선택하시면 됩니다 돈이냐 아니면 뭔가 윤택함이냐 생활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음, 아 근데 이 트로피 버프는 어 집마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한 집에 똑같은 종류를 넣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제일 좋다고 하는, 만렙 때, 만렙이 되면 이제 아이템 파밍을 하러 다니거든요. 제일 좋다고 하는 게이 사기가, 사기 트로피가 이거래요. 제일 아래 좀안 보이긴 하는데, 제일 아래 에 보시면요. 아이템, 레어 아이템 럭키가 있어요. 1.5% 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한 집엔, 한 집에는 이제 똑같은 걸못 넣지만, 집을 3개 살수 있잖아요. 새 집에 이걸 하나씩 두면은 4.5%가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음, 파밍할 때 이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만렙 후에는 아이템 파밍이 주 목적이니까 이게 제일 사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네뭐 근데 총 개수가 한 번에 발동시킬 수 있는 총 개수가 정해져 있대요. 뭐 집마다 쭉쭉쭉 하면은 뭐 10개도 넘어가겠지만 개수는 총 개수는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 연락이 오늘 다음 분들 사이에서는 이거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없었고 저, 저한테도 알아보면 확인되면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저도 외국 유튜버들 봤는데 그냥 개수가 정해져 있다 유튜버들이 다 이렇게 말하지 어, 예전 기, 영상들이고 최신 영상이 없는지 어쨌든 저는 못 찾았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음네 그리고 자 다음은 중간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집에 가는 거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집에 할인 있다는 거? 이거 뭐 아까 계속 얘기했죠? 잘 선택하실 것 어디에 집을 사야 될까? 이것도 뭐 말씀드렸죠? 어느 지역에서 뭘 하면서 얼마나 오래 있을지 잘 선택하시고 자 그럼 집을 세개를 사는데 첫번째 집은 추천하기를 제작하거나 실집하거나 이런거 근데 윈즈워드가 약간 그런 류니까 전 여기다 첫집 여기다 사는 겁니다. 그 아까 이유도 말씀, 말씀드렸다는 거랑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고 그리고 뭐 마음의 고향 같은 곳에 첫 집을 두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집은 그럼 뭐가 좋으냐 음 전쟁을 위해서 주로 가는 곳 아니면 브라이트우드나 커틀레스키 같은 곳 약간 뭐 수평적인 그런 수직적인 아무튼 뭐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뭐 이런 지역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만렙존이 여기기 때문에 중간에 1티어 그첫 번째 집 그리고 여기나 여기쯤에 두 번째 집 왜냐면 전쟁 여기서 동선 좀이 정도 거리가 있고 뭐 여긴 재료도 캐고 여긴 레벨도 따고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니까 두 번째 집을 여기쯤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브라이트두나 커틀레스키 아마 에버폴의 첫집을 사셨으면 커틀레스키가 더 낫지 않을까요? 브라이트우드는 금방 가니까 아마 윈즈워드를 사면 은 브라이트우드 에버폴을 사면 커틀레스키 이런 식으로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집이 그리고 세 번째 집은 이런데 고렙존에다 하라고 하네요 고렙존에다 그렇게 해서 세 개의 집을 가지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주택자 이 얘기도 나오죠 여러 곳에 집을 사면 좋은 점 타운 보드캐스트 돌리기가 쉽다 쑥 귀환 타고 가서 타운 보드캐스트 쑥 하고 한 바퀴 돌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게임을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 세금 때문에 파산이 되면 세금을 못 내면 집이 있어도 못 씁니다 그리고 트로피나 가구 귀환 이런 걸못 씁니다 네 여기까지 와 50분에 걸쳐서 집을 보고 윈즈워드의 모든 집을 보고 1동부터 4동까지 집에 대한 브리핑을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지 감사합니다 아직 하면 안되지 잠깐만요 <웃음> 여기까지 집에 대한 브리핑 좀 정보가 될만한 거 제가 다 알아본 거 여기까지 했고요 집도 다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구경했고 아마 윈지워드 집에 가는 건다 보시지 않았을까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 집을 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사볼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구경해보죠 이 집을 제가 왜 살라고 하는지 1층도 넓고요 뒷마당도 있고요 자, 2층도 있습니다 뷰도 아까는 솔직히 좀 애매한 곳도 있었는데 지금 다시 와서 보니까 선녀죠. 다시 보니까 선녀입니다. 다른 데뷰 보고 나니까 아 여기가 사티어 집중에서도 1순위로 뽑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집을 사겠습니다. 퍼치스 집 그리고 아 이렇게 잘못 쓸것 같은 불안감 있냐? <웃음> 맞습니다. 계약할 때는 한번더 봐야 되니까 계약서 맞죠? 떨리냐 집을 사겠습니다 진짜 살거니? 네 하우스 퍼체에서 집 샀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홈 오우너입니다 윈저드에서 아, 세금을 확실히 내세요 집을 사용하기 위해서 라고 하네요 집을 샀으니까 이제 어? 이 표시가 되, 생겼어요 여관이랑 색깔이 비슷한데 안에 집 모양이 있네요 여관은 초승달이잖아요 어 맵을 누르니까 여관 있죠 이렇게 집 위치를 알려주네요 어 그리고 마우스 되니까 트로피가 비어있으니까 넣을 수 있대요 그리고 리콜트 하우스 와우 잠깐만 설마 그럼 와우 이렇게 하니까 리콜트 입만 있었는데 리콜트 하우스가 생겼습니다 이걸로 도, 버튼을 눌러서 돌아오면 되나봐요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볼까요? 아, 똑같네요. 모션은 이런 식으로 집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2를 누르면 바로 집을 들어가고요. 아까는 남의 집을 구경하는 키였는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엔터하우스 메뉴가 밑에 있죠. 이거에 밑으로 밀려났어요. 유어하우스 디알캣의 집입니다. 0 포인트입니다. 엔터 집에 들어가는 거. 그룹 멤버 하우스 뭐어쩌 저쩌고 저쩌고. 여기다가 그룹 멤버를 뭐 넣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의 집 구경하는 것도 있어요. 남의 집 구경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면 어? 아까 1등 집. 나 다른 사람들이 가구를 어떻게 넣지 어, 뭐야 이거. 무슨 공장인가요? 공방인가? <웃음> 출구하려고 다 이렇게 헤어놨나? 진짜 공방 느낌이 나는데. 와우. 이 사람은 침대도 있어요. 잠깐만. 아, 근데 사람 없는데 돌아와도 되나? 아 뭐야. 아 아까 좀 익숙한 친구들이 여기 있네요 <웃음> 이 친구들 여기 어디갔냈는데 여기 소파 하나씩 들고 있네요 그래도 개를 좀 아끼나봐요 맨바닥에 안 두고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와우 이렇게 의자 두 개도 있고요 마당에다 이런 것도 꾸며놨고요 자어 74원 뭐 아이템이 팔렸, 팔렸나 봅니다 집 사서 돈 없는데 잘됐네요 그리고 2층도 이렇게 구매 놨습니다. 어, 뭐야, 이거? 대포가 있어, 마을 향, 방향으로? 쓸수 있나, 나도? 이거 영상에서 봤거든요? 이거 뭐, 어쨌든 누르면, 뭐가 뿅뿅 발사가 되긴 해요. 뭘쏠려고 하는 거야? 이 마을회관을, 어, 마을회관 저기, 신디케이트 깃발을 조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우더 사람인가? 어쨌든. 어, 여기는 침대가 트윈이네? 아 싱글을 두개 붙여서 어쨌든 트윈처럼 해놨습니다 아이 부부가 사는데인가봐요 어쨌든 집 구경 잘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집을 꾸미고 있네요 어쩐지 밑에도 의자가 두개 있더라 위에도 위, 위에도 침대가 두개 있고 개도 두마리가 있네? 얘네가 주인인가? 어쨌든 저희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뭔가 누를수 있는 키가 있을까요? 아 퍼니처를 사서 이렇게 놔야겠죠? 음 저도 이제 집을 꾸며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집사기 컨텐츠 아 1시간 걸렸네요 1시간 딱 알차게 채웠습니다 여기까지 집사기 컨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만간 제가 가구도 집어넣고 한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야 근데 잘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집을 4티어까지 모을 거냐 아니 뭐 1티어를 빨리 하나 어, 2,500골이잖아요. 솔직히 2,500원 저렙 때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돈이죠. 나중에 뭐 고렙 되면은 2만, 2만 원 있겠지 싶으신 그런 플랜을 세워 신 분이면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